김경수라는 이 자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자 온몸에 김일성주의 붉은 물감을 뒤집어 쓴자윤 대통령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가 김경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김경수의 네번째 전과가 기록은 앞선 세 가지의 전과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또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사면이란 특정인에 대한 형집행을 면제하고 형선거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는 복권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경수에 대해서는 복권은 아니더라도 사면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들의 분위기 띄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김경수 사면이라는 주제를 두고 첫째 김경수의 가면을 벗긴다면 그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지 둘째 김경수의 사면으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이 오는 것인지 셋째 김경수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이로 인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 이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이번 연말에 김경수 사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경수 그는 누굽니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선거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년형을 받고 1년 6개월째 톡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제 특별사면의 송사 가능성을 언론들이 유력하게 떠들고 있는데 정말 그가 사면되는 것일지 사면될 만한 나름 안타까운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지 김경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과거를 좀더 파헤첫 조사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함께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경수에게는 전과기록이 상당합니다. 1988년 8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전과기록입니다. 김경수는 또다시 1989년 11월 13일 북한 바로알기라는 이적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는데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전과였습니다. 이것으로 김경수의 정과 기록은 끝난 게 아닙니다. 1991년 9월 9일 경찰청은 김경수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민족해방활동가라는 종북이적단체 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것입니다. 이 민족해방활동가라는 조직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ml과 pd계열의 혁명론을 추정하면서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전복하고 그위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목표로 조직된 종북이적단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단체를 만든 핵심인사가 김경수였습니다. 김경수은이 단체 조직원들에게 김일성 신년사, 항일무증투쟁사 등을 지도했던 핵심 조직원이었다는 것이 당시 그 수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는 60여 차례 각종 시위를 주도한 바 있으며 전쟁하는 동지 등 이적 유인물 40여 종을 제작해서 배포한 혐의도 당시 구속사유에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2년 5월 29일 김경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전과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 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의 이념을 세우고자 몰두했던 자 이것이 김경수의 실체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순수하게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찾겠다는 순수한 운동권 학생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자가 바로 김경수였다는 것을 그의 과거 행적이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민의힘 원회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제가 그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윤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보자면 김경수라는 이 자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자 온몸에 김일성주의 붉은 물감을 뒤집어 쓴자윤 대통령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가 김경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김경수의 네 번째 전과가 기록은 앞선 세 가지의 전과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권을 대통령으로 만든 선거사기 전과였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인데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김경수가 바로 그들의 리얼한 실체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2018년 5월 21일 트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검법이 국회 본의 회를 통과했고 그해 6월 7일 검사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선거 여론조작 사기꾼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가 시작됐습니다. 김경수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로킹 일당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만난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불순 한 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뭐하러 만났겠습니까 그들은 만나서 킹크랩이라는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의 공감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맨 위쪽에 잘 보이도록 노출하는 조작을 공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백 대의 핸드폰과 가짜 아이디 수천 개를 사용했으면 물론입니다. 이 모든 일이 김경수의 지시와 드루킹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허윗범 특검이 밝혀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여론조작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여론조작에 동원된 댓글은 총 120만여개였습니다. 둘째, 공감, 비공감 또는 추천 또는 반대 클릭수는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 번이나 계속됐습니다. 셋째, 댓글 조작에 활용된 세계의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네이트에 사용된 아이디수는 무려 3천여개나 됐습니다. 넷째, 위세 가지의 수치가 말해주는 조작의 규모만으로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서 허위범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에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증거가 앞에서 언급한 그 정도에 따른 사실입니다. 지워지지 않은 전체 댓글 조작의 규모가 모두 드러났다면 어디 8,840만 분 뿐이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히 숫자상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이나 천문학적인 조작의 숫자가 그 전모 가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 한 혐의로 김경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도 다음 대법원의 판결문 요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댓글순위 조작 범행은 단순히 피해 인터넷 포털에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친 게 아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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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도 김경수의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김경수의 선거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된자이 자가 이 나라를 거의 말아먹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소주성이라는 이상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 돼지도 않을 북한과의 평화쇼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 준자 지난 60여 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우리 원전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자 평화경제라면서 온갖 기업들의 목에 쇠고랑을 채우려 한자 김경수의 선거조작으로 대통령이 돼서 거의 나라를 거덜내다가 양산으로 내려간 이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온갖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은 김경수를 김경수의 이 죄를 여러분 용서하실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신형이 아니고 인연형이라는 것이 그것 분하지 않으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이 선거를 조작한 자 국민 여론의 장을 조작해서 국민의 표심을 문재인에게 쏠리도록 왜곡시킨 희대의 선거 사기꾼이 김경수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범죄 이것은 여타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가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겨우 2년형을 때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차라리 원망스럽지 않으신지 그 점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연로한 데다가 몸도 안 좋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연한 사면에 슬그머니 김경수를 끼워 노력하는 좌파 언론들의 군불대기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라고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들은 김경수가 이미 수영기간이 70%를 넘어서 사면의 조건이 성립 되었다고 합니다. 야당과의 협치라는 관점에서도 그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할 것 같았으면 이미 저번에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경수를 사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법치의 원칙을 지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이번처럼 강경한 대응은 이전 정권에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그리고 민노총 노조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자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노총이 12월 14일로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전격 취소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글을 찍어준 자유파국국민들과 중도층 일부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마음을 연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급등으로 나타난 것 아니 겠냐 그 말씀입니다.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와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결코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좌파들 민주당 문바 내지 명바들은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말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이시지만 그사이 경험상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굳이 이 자들이 좋아할 일을 해서 무슨 빛을 보겠다고 김경수를 사면 하겠습니까 민주당 주사파들의 하는 짓이 협치가 될 만한 자들로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는 주장을 하는 김의겸 의원같은 자. 영부인을 빈곤 포르노라고 공격하는 김경태 같은 자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들인데 그들이 협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이시냐 이 말씀입니다. 협치를 떠나서 김경수를 사면해 주면 최소한 고마워라도 할 자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겪을 만한 경험을 불과 몇달 동안에라도 겪는 경무의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된 초기 몇달 사이에 사삼 제주 사태에 관한 일, 노면에 대한 발언 등으로 자유파 국민들이 돌아서는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어쩌면 그 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파 국민들에게도 윤 대통령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윤 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뼛속까지 골수 주사파인 김경수를 사면한다는 것이 자유파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주변을 의논하면서 김경수 사면이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자들은 오직 좌파 언론인들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는 4.15 총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통계학자이며 대학 교수인 어떤 분도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정도의 확률과 같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한바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학 교수님 한 분이 4.15 선거가 부정 xx라는 학문적 분석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자료를 오픈할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1로 선거가 부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때 더구나 문재인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킨 선거사범인 김경수가 만기도 되기 전에 더구나 대통령사면이라는 일종의 면죄부까지 바꿔서 세상에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연히 단행되겠지만 김경수 에 대한 사면만큼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선택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의 죄는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조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 꽃을 몰래 꺾어서 가짜 꽃 조화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조화를 진짜 꽃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조화 문조화를 보고 살았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문조화 부정선거의 종범 김경수 어떻게 이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